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이제 25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기토일간 주간 운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토는 이번 주 중에 무토라고 하는 이 겁제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일을 기토일간 분들이 해결을 해주게 되는, 즉, 해결사 역할을 아무래도 좀더 많이 하시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 겠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 무신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들 즉 주변 사람들의 어떤 탈선 적인 행동에 기토 분들이 목격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불안정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기토가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바빠지는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4월 26일은 기후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기토일간을 응원해주는 조력자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요일 4월 27일 경술일도 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의 기토가 놓입니다. 이 술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바로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입고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성의 고지 또이 토의 에너지도 여기서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상당히 넘치고 또 많은 일들을 처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날 야근을 할 수도 있고 장거리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이 이날 이루어지고요. 이제 28일 목요일 신의 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계획만 앞설 수 있어요. 좀 잘해보려고 무성한 계획들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나 자신에게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날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들, 아직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 다음 금요일 임자일이 들어와서 정제가 현관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인맥의 큰 정리가 이제 생기고요. 물론 이제 정리되어야 될 분들은 떠나가시게 되는 부분이고 또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일적인 제안이 이날 들어옵니다. 새로운 오퍼가 들어오게 될 수가 있고요. 이제 4월 30일 토요일 개축일도 보시게 되면 은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임묘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축토 환경지 자체는 식상의 고지 즉 금의 창고가 되는 금의 입고지가 이제 되는 환경지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조언을 구하게 되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게 지름길입니까 이렇게 노련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가빈일 5월 1일 운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천간과 지지의 정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지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기토 입장에서는 본인의 태도 그리고 행동에 대한 합리화 되도록 감추려고 하는 변명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일요일에 운이 순조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주변 환경이나 주변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기토운세를 살펴봤고요. 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채팅방에서 후원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 일간인 경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경금은 무토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편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편인의 영향, 무토의 영향지는 환경의 제약이 우선 사라지는 주간이 될 가능성이 커요. 활동, 또 이런 제약들이 사라지는 주간이고, 또 목표로 삼았던 절실이 드디어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날짜 4월 25일 월요일을 무신일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정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걸럭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인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유리한 입지를 얻어내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기후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인이 현관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큰 결실을 이룰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은 날이고요 이제 27일 경술일 수요일을 보시게 되면 비견이 현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이 술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바로 이, 이 관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관고지 환경도 되고 인성에 대한 고지 즉 토의 입고도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가까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십니다. 주변인에게서. 그 다음 목요일 4월 28일 신의 일은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본인의 일과는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은 29일 임자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식신이 우선 천간에 들어와 있고요.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본인을 따르고 있던 부하직원에게 실망할 일이 생기는 날이 바로 이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 정보의 왜곡이 이 자수의 영향 때문에 정보의 왜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상대방도 전혀 다른 의미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도가 다를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냐면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실 수가 있으니 이 금요일에는 여러 가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토요일 4월 30일 개축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고요. 숲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금의 입고가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축에서 블랙홀처럼 시간이 느려집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아주 느리게 흘러가고요. 어떤 사건 사고가 A가 발생하고, 발생하게 고 발생하기 되면 두시간 격차로 뭐가 또 하나 터지고 이런 식으로 사건들이 시차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터지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어떤 장거리 이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미루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5월 1일 가빈일도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마음이 이날 붕뜰 수가 있고 이 인목 속에 병화, 즉 편관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유혹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정말 좋아해서 이 판단이나 이 사람에게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집중이 될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평상시대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할게요 경건분이 근데 이날은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또 음식에 대한 유혹, 사람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제 운세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 분들께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모토라고 하는 정인에게 에너지의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여러가지 혜택을 선물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또 받게 될수 있거든요. 우선은 4월 25일부터 보게 된다면 이 월요일에 무신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대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윗사람에게 본인의 주장을 또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날이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기후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와서 벌록지 환경에 이신금이 놓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생기거나 수입이 실속 있게 생기게 되는, 들어오는 날이에요. 실속 있는 수입이 쌓이는 날입니다. 그럼 수요일은 4월 27일 경술일이 들어와 있는데, 겁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이신금이 놓입니다. 술투라는 환경지는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도 될 뿐더러 토의 에너지가 인성에 해당하는데이 인성에 대한 고지도 됩니다. 입고가 되는 의미고요.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본인이 용기를 평소보다 내다 보니까 간혹 이 수리를 좀더 강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즉, 타인에 대한 이 배려가 떨어지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신의 일이 들어와 있어요. 비견이 상관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아, 저 상관이죠. 해해 신의 일이니까 상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비견과 상관이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예, 신금이 놓이겠죠. 그러면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 할 수가 있고 또 꼼꼼하지 못한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잘못을 떳떳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이 이어서 이틀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아뭐 어떠고 저더고 이렇게 변명을 한다거나 감추려고 한다거나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할수 있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29일 금요일이 임자일이 들어와 있는데 역시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제안을 신금이 받을 수가 있고 또이 기회 자체가 흔치 않은 기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진월에 속해 있고요. 이게 이제 진월이죠. 진월이 들어오면서 진의 인성에 희생이 있고 또 자진 수국에 식상의 환경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신금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환경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4월 29일은 어찌됐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제안 그리고 이것이 기회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토요일 대축일 보겠습니다. 4월 30일입니다. 식신이 현관에 들어왔고 그리고 현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또한 금의 입고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환경입니다. 축에서. 선물을 받게 될수 있어요. 가볍게나면 쿠폰 또는 저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뭐, 식사 선물권이라던가, 어,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용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선물이 들어옵니다. 선물이 들어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제, 일요일, 5월 1일 갑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이, 즉 정제가 건강과 지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내려놓았던 일 이제 그냥 안된다 싶어서 포기했던 일들, 이미 접었던 일들, 지나가버린 기회들이 다시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나간 기회가 다시 들어올 뿐더러 지나간 과거의 인연과 재회를 또할 수가 있는 날중 하나예요.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은 무토에게즉 현관의 영향을 이번 주간에 계속 받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임수분, 임수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주변에서, 주변에서 임수분들을 아주 바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25일, 월요일 무신일을 보자면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이에요.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임수가 돋보일 만한 좋은 무대가 마련이 되어서 인기가 상승합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26일 기후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환경을 더큰 곳으로 가게끔 좋은 제안이 들어와요. 더큰 곳으로. 그 다음에 수요일은 4월 27일이고 경술일이 들어와 있는데 현인이 정관에 들어와 있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술토의 이 환경지는 바로 화와 토의 입고지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와 광고지가 동시에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도를 임수가 해볼 수 있는데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수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산다거나 아니면 어별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이 너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거나 전혀 생각이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럼 목요일 같은 경우는 28일 신의 일이 들어와 있거든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온 날입니다. 권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죠. 그래서 주변의 인맥, 즉 학연이나 지연 등을 통해서 이득이 실제로 들어오고 생기고 실속이 있는 어찌됐든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 금요일, 29일 임자일 같은 경우도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대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이날 방해꾼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서로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 으르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본인 혼자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이제 토요일 4월 30일 개축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 이제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 인성이 금인데 금의 입고가 이 축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고지가 여기서 금의 입고로 이렇게 환경이 펼쳐지고요. 그렇다면 제법 높은 위치에 있는 나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매력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또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짜 5월 1일 갑인일 1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청강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왔던 분들은 지난 동안에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없는지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나왔던 과거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또 점검을 해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뭐 유학을 가신다거나 맡겼던 해외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임수분들이 예전에 덮어놨던 또 잠시 보류해놨던 일들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한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분들은 이번 주간에 무터라고 하는 이 정관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게 될 것이고 이제 긍정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주간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25일 무신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정인이 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인데 울타리 역할을 해왔던 커뮤니티나 조직에서 아주 소란스러운 일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이 또 많아집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4월 26일 기후일이 들어와 있는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지나간 일을 후회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술자리 약속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수요일 4월 27일 경술일이 들어왔는데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술터라는 환경지는 바로 재성에 해당하는 화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그래서 재고지, 그 다음에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관고지 환경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만일을 위해서 개수분들이 대비를 하고자 노련하게 어떤 상대방의 약점을 조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전략을 세우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현재 조직에서 탈출을 하고자 나의 어떤 이직 전략을 짜게 된다거나 아니면 투쟁을 해서 얻어내야만 되는 목적이 있는 분들은 장기간에 어떻게 내가 이루어서 희생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세우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4월 28일 목요일은 신의 일이 들어와 있고요. 신의 일은 보시게 되면 편인이 우선은 천간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저것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즉이 날은 멀티로 일을 하시게 되나 멀티플레이어가 되시는 날이죠. 그 다음 금요일은 4월 29일인데 임자일이 들어와 있어서 겁제가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 덕분에 생각지도 못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날 여러 가지 해결을 보시게 될 상황이 많고요. 그 다음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상황은 내가 A를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B를 해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들어왔고 이제 4월 30일 개축기를 보자면 비견이 선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입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이 환경지 자체가.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과 오랜만에 의견 대립이 생기거나 아니면 길을 지나가시거나 마트라든가 새로운 장소로 가셨을 때 전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의 대립이나 의견의 충돌이 사소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비 구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5월 1일 갑인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바로 상관이. 현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누이는 날이고요. 평상시와는 달리 이 개수분들께서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안 가던 길을 갈 수도 있고 내가 늘내비게이션에 찍어놨던 즐겨찾기 되어 있는 경로를 가시면 되는데 전혀 다른 경로를 한번 가보자를 국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또 전혀 안 가던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 정해져 있던 길을 가지 않는 주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만나야 되는 인연들도 그렇게 만나시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또 문제를 살펴보게 됐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